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마랑에서는 오보니까야 가운데 다섯 번째 니까야인 쿠타까 니까야에 속하는 수타니파타 경전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원음대로 발음하면 수타니파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로 수타니파타로 알려진 경이지요. 이 경전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이 말은 가장 먼저 성립된 최초의 경전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수단이 빠다는 오직 빨리 어로만 전해지고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경의 이름보다는. 이 경전의 고유명사 그대로 수단이빠다라고 주로 불려지고 있는 그런 경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그 원초적인 개송들, 즉 시로 되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타니바다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600년 전 35세 젊은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의 부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부처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젊은 부다에게 도전하는 이들도 있고 또 정말 부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처님을 시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이라든가 늙음, 죽음, 자유 또는 고통이나 깨달음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부처님께 질문을 했고 부처님은 물론 그에 합당한 다양한 비유와 은유를 이용하여 서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근기에 맞게 잘 이해하도록 친절한 설명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 질문자들은 하나 둘씩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렇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제자들에게는 출생에 의하여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성자가 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출가한 제자들이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수행자의 몸가 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심지어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재물을 향한 마음이나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도 수타니바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수타니바타는 단맛바다 즉 법구경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독되고 있는 고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이기 때문에 빨려 중에서도 옛 고어들이 종종 등장하는 경입니다. 심지어 베이딩 용어나 베이딩 문법에서 나오는 규칙들도 적용된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또한 수단니빠따에 나오는 법문이 다른 사부니까의 경전들을 속에서 부처님이 해설해주시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수다니바따에 나오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지어 수다니바따의 주석서에 속하는 니대사가 경륜론 3장 가운데 경에 속할 정도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수다니바따의 가르침이 차지한 중요도는 상당하고 또한 여러분도 경을 공부하면서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수단이빠다의 전체적인 개요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차차 경을 공부하시면서 좀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단이빠다의첫 번째 경인 우라가 수다를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